이제 옆에 쇼유스분이 오늘 첫 방송이라고 해요.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. 한번 해주세요.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. 아. 처음입니다. <웃음> 불 앞에서 더워서 요리하기 너무 힘들다고 이런 댓글을 봤어요. 요리 잘 하시나요? 자주 하시나요? 저는 요리 못하죠. 요리 못하죠? <웃음> 네. <웃음> 아 예. 운동하시나요? 그쵸. 운동 어떤 거 하세요? 발리기. 런닝하죠. 솔직히 안 하죠? 네. 어, 엄청매요 <웃음> 솔직히 안 하죠. <웃음> 아 이거 완전 완전 맛있는데요? 네, 슈퍼푸드 중에 어떤 게 있을까요? 네, 어? 지금 베리류 하나 나왔고요 베리가 나왔으니까 감자 아닐까요? <웃음> 네, 베리가 나왔는데 대체 무슨 연관성이죠? <웃음> 저진 궁금해요 네, 맛있은가봐요 저비유로알 거예요 <웃음> <웃음> 아니, 왜, 뭐 그러 말씀을 하시지? 이렇게 많은데. 회사히 넣어볼게요. 주셨는데 오늘, 인기스타 되실 것 같아요. 오늘, 등급 하시나요? 저는 가격과 같이 할인할 것 같은데요. 네? 뭐라고요써어실것 같아요. 쬐기. 아 어, 지금 일단 다 섞인 거한 번, 먼저 다시 한번 보여주시고요. 네. 방금 10초도 안 섞었죠? 이렇게. 진짜 곱죠? 저희 어머니 피부보다 고와요. 아, 이거 어머니 보시면 큰일 나요. 빨리 어머니께서 하나 드세요. 어머니 아침 맛있게 해주세요. 아. 라면 잘 끓이세요? 아니요. <웃음> 라면 나는 10번 이하로 끓여봤다. 하나 둘 셋! 저요. <웃음> 와 진짜 곱게 달았다. 아좀 컵라면을 먹기 때문에. 아잘 빠져나갔다. <웃음> 컵라면 스타일. 오케이 오케이 네. 오케이. 그게. 예. 요 아이들을 만드는데 30분 걸린다고 생각하세요 드실 수 있겠어요 매 10분만 넘어도 안될것 같으세요. <웃음> 10분만 넘어도 <나왔던>. 굉장히 정색입니다. <웃음> 맞습니다. 제가 다 사고 싶은데요? 옛날에 인절미 빙수 한번 드셔보신 적 있으세요? 그 설땡에서 나오는? 인절미 별로 안 좋아해서 안 사. <웃음> <웃음> 잠시만요. 저 웃겨가지고 말을 못하겠어요. 근데 피디님들 그렇게 앞에서 웃고 계시면 제가 더힘들어져요구매해주신 <웃음> 모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봐주신 네, 분들도 감사해요.